네 안녕하세요 아이엠 툴 입니다 오늘은 지난편 절단석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에 이어서 절단석 코드 읽어보는 법 이론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편에 절단석 유효기간이 제조기간으로부터 2년인지 3년인지 제가 언급한다고 했죠. 오늘 편 보시면 확실하게 2년인지 3년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기준. 통용되는 안전기준이 있는데요. 뭐, 유럽은 EN12413, 그 다음에 미국은 a 안시 B7.1, 그 다음에 호주는 AS1788.1, 그리고 국제연마제안전협회에서 하는 o 사 등이 있습니다. 어, 절단석은 유럽 기준이 12413 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날은 13236 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다 훑어 봤지만 신기했던 게 오사 오사는 혹시나 사고 나면은 그것을 추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되게 신기하다 라고 생각했고요 EN 12413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앞으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코드 분석. 절단서 라벨을 보면 무슨 코드 마냥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요거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EN12413을 언급했잖아요. 요게 EN12413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41은 뭐냐? 참고로 이 사진을 보시죠. 여기서 둘로 나누라고 하라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제가 5초 드릴게요. 저는 요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연마석과 절단석입니다. 위에는 그라인딩, 연마, 밑에는 커팅, 즉 절단입니다. 절단석은 41 아니면 42겠네요 그럼 연마석은 1, 27, 28, 29중 하나 있겠네요. 이렇게 말이죠. D 보이시죠? 뒤에 보면 타입 2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용도는 연마? 네. 1을 보시죠. 그라인드 연마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2번. 뭘로 만들었냐는 겁니다 a a는 알루미늄 억시드라는 물질이네요 요걸로 만들었습니다 세번째 3번 그리스 사이즈입니다 보통 빼빠 구매하실 때몇 방이냐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기에 적힌 46은 중간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r 요건 경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경도 r은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번 본드입니다. 제일 많이 보실게 B랑 BF입니다. 사실 이 B, BF 말고도 더 있습니다. 에폭시도 있고요 철도 있고요 고무도 있습니다. 그래도 B랑 BF, 특히 BF를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대표되는 두 개만 넣었습니다. B, 비글라트에서 유리섬유질을 강화한게 BF다. 요거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아는 이과생 분들 혹시 보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효기간이 제조기간에서 2년인지 3년인지 설명드린다고 했었잖아요 B는 2년, BF는 3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80은 요거 최대속도 80mps까지 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절단서 코드 읽는 방법 언급했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전 직접 몇몇 절단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 안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